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LED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 한 개를 켜는 회로입니다 LED를 한개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의 짧은 다리와 연결된 전선을 누른 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전선을 없앱니다. LED를 한개더 가져옵니다. 가져온 두 번째 LED의 플러스 극을 누르고 첫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을 눌러 두 LED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과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작동시켜 볼까요? 우와! 불이 들어왔습니다! LED를 한개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LED를 많이 연결할수록 회로 전체의 저항값이 높아집니다. 3V 코인셀 건전지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9볼트 건전지로 같은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불이 들어왔어요! LED를 많이 연결할수록 각 LED가 받는 전기에너지가 작아져서 LED가 어두워집니다. 두 LED를 연결한 전선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LED가 꺼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 끊어져 전기가 흐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LED를 병렬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LED와 연결된 전선은 그대로 두고 LED를 한개더 가져옵니다. 막대저항도 한개 가져와서 220옴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LED의 플러스 극과 저항의 한쪽 다리를 연결해줍니다. 저항의 나머지 다리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합니다. 두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합니다. 작동시켜 봅시다. 불이 들어왔어요. LED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에는 3V 코인셀 건전지로 LED를 두개만켤수 있었는데요. 병렬 연결로는 LED를 더켤수 있을까요? 켤수 있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LED를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 작은 브레드보드의 옆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줄에 전지의 플러스 극을, 검정색 줄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LED를 가져와서 검정색 줄에 짧은 다리가, 빨간색 줄에 긴 다리가 있도록 옮깁니다 LED를 누르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C를 함께 눌러 LED 한개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키와 V를 함께 눌러 LED를 붙여넣기 합니다. 다리가 원하는 구멍에 닿도록 이동한 뒤 LED를 한번더 눌러 그곳에 둡니다. 모두 불이 들어왔네요. 한줄더 해볼까요? 연결하고 싶은 옆줄에 검정색 줄 끼리, 빨간색 줄 끼리 연결합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 브레드보드의 옆줄 위에 모든 LED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LED가 한 번에 선택됩니다. 키보드의 Ctrl 키와 C를 눌러 한꺼번에 복사한 뒤, Ctrl 키와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연결할 옆줄로 옮긴뒤 한번더 눌러 그곳에 둡니다 작동시켜 볼까요? LED를 더 많이 연결해도 밝기가 똑같네요 병렬 연결에서도 중간에 LED를 빼면 모든 LED가 다 꺼질까요? 전기가 흐르는 그 길은 끊어졌어도 다른 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LED들은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도 다 켜질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볼까요?